이 앞은 드문드문 보이던 식물까지 전멸인 건가. 상막한 땅이로군. 근방에 생명체 반응 없음. 예상은 했지만 위험한 곳인 것 같군요. 안내해줘서 고마워. 여기부터는 우리끼리 갈게.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이 갈라진 것 같사옵니다. 어쩐지 스산한 기분도 들고요 신기하네요 여기가 이질적인 기운의 원인일 텐데 하늘은 정령의 안식처보다 푸른빛이 많이 보여요 중심부여서 그런 걸까? 여기서 보니 우리가 왔던 쪽은 붉은 안개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 과연 태풍의 눈이라 이건가? 역시 라녹스랑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야 너도 그런가요? 왠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가? 확실히 라녹스가 불과제로 덮인 땅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삭막하진 않은데 라녹스는 유독 마귀가 짙었으니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저기! 저 멀리 뭔가가 보여요 척 봐도 수상하군 저게 네피림 로드가 말한 500년 전 생겨난 탑인지 먼지인가? 가능한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하자 그 정도의 지성체가 이성을 잃을 정도니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버거운 상대일 수 있어 그대는 걱정이 너무 많구나 아직 탑이 저렇게나 멀리 있지 않느냐? 갑자기 적이 날아온다면 몰라도 하, 전방에 고속 접근하는 물체 확인! 흩어주세요 그, 다들 무서워해? 이,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방금 그건 뭐였지? 탑 쪽에서 날아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 같았습니다만... 이만한 파괴력으로 저 거리를 전조도 없이 날아왔다고? 치, 상식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 익숙한 기운이 더 강해졌어. 이건 대체... 땅이 흔들리고 있어옵니다. 설마 방금 전에 충격으로? 아니,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 크레이터의 중앙을 봐. 중심부의 핵, 그 주변을 둘러싼 돌덩이들. 이건 분명 골렘의 일종이야. 이 마력은 도대체?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골렘은 아주 위험해. 내 직감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 모두 전투 준비해! 이제 완전히 멈췄나 봐요. 네 마리를 동시에 쓰러뜨려야 하다니 정말 까다로운 적이었어요. 내가 알던 것과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런 녀석을 소환해내려면 뛰어난 마법사가 수백 명은 있어야 할 거야. 루, 마계에 사는 생물들은 원래 다 이런 거야? 이런 변방에 이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노라. 정보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웃음> 뭔가 이상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마귀가 느껴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 땅이! 방금 전인 저석인가? 바... 바닥이 갈라지고 있어요 제게 벗어나기 엔 늦었나? 떨어진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 애들 무사해! 어, 아, 야야야 이런 커다란 공동이 발 밑에 있었다니. 전투 중에 무너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우선은 빠져나가는 것부터 생각하자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라면, 어딘가에 나가는 출구가 있을 거야. 짐이 나설 차례로구나. 재와 바람 냄새가 나는 것으로 이동해보자꾸나. 또 그거냐? 벽에 용암이 흐른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어. 꽤나 깊이 떨어졌나 본데? 뭐지? 이 자국도 용암 때문에 생긴 건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군요. 마치 아주 뜨거운 무언가에 베인 것처럼. 다들 이것 좀 봐! 커다란... 낫? Not? 낫이지? 누군가가 사용했던 무기일까요?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아주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 다들 거기서 떨어지세요! 어? 뭐, 뭐 뭐야 저 녀석! 유령! 혼자서 움직이고 있잖아! 저게 어딜 봐서 유령이라는 거야! 유, 유, 유령 같은 게 세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정말 쉴 틈을 주지 않는군! 어딜 가나 저기 기다리고 있다니! 놀라는 건 나중에. 우선은 제압하는 게 먼저예요. 숨을 쉬기가. 지속적으로 발화하면서 주변에 산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래 끌면 이쪽이 불리해요. 그것도 문제지만, 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불꽃. 어째서인지 꺼지지 않는 것 같아. 아픈 유령낮 뒤는 에 불바다라니. 진태 양난이군 아! 여우시, 무슨 일이에요? 그게, 소녀가 잘못 본 걸까요? 방금 나 근처로 희미하게 붉은 인형이 보인 듯하였싸옵니다만 설마... 사념체라든가... 어? 나시... 사라졌어? 아니다, 씨. 엘 순간이동이니라! 엘소드, 돼! 공격이 빗나갔다? 아니야, 저건! 불꽃이... 엘소드!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 그런 건 관심 없어. 나는 단지 내 목적을 위해 이건... 엘소드 <웃음> 아이샤의 파이어볼로 단련된 몸이라고? 이 정도쯤은... 지금 농담할 때야 어서 치료받아 <웃음> 아까 그건 뭐였지? 누군가의 기억? 불이 꺼졌어 날씨 불꽃으로 변했어요 어? 진작 도망치는 건가? 탑 쪽으로 날아가버렸군 당장 쫓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으, 마력이 바닥났어 더는 못 싸워 <웃음> 말할 기운은 남아있나 보지? 뭐? 관둘래화낼 기운도 없다 바로 움직이기엔 무리가 있군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그러고 보니 이브 아까 전에 하려던 말이 있지 않았어? 아까 전? 아, 이것으로 떨어지기 전말이군요. 몸을 둘러싼 돌과 광석 파편에는 막의 특유의 마귀가 스며들어 있었지만 골렘의 핵심인 내부 에너지는 마귀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불? 음, 방금 상대한 나도 그렇고 이브가 말한 것처럼 마귀보다는 다른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 맞아. 마치 요동치는 불과 싸우는 기분이었어. 엘소드가 계속 이곳이 라녹스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 녀석들이 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까요? 음. 어째서 마계에 라녹스와 비슷한 불의 힘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곳에 불의 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음... 음... 데니프님이나 이그니아가 있었다면 확실히 알수 있었을 텐데... 우선은 잠시 쉬었다가 불꽃을 쫓아가보자. 어쩐지 탑을 향해 날아간 게 마음에 걸려. 출구가 보인다! 다들 준비됐어? 생각보다 잘 이어진 동굴이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출구 밖은 곧장 탑입니다. 어떤 놈이든 상관없으니 불장난을 하는 녀석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짐은 이제 탄내라면 지긋지긋하니라 그건 이루기 힘든 소원일 것 같네 저것 봐, 탑 꼭대기의 불덩이가 어?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하, 눈부셔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탑 꼭대기의 불꽃과 아까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하, 이 기운은 대체 하, 엄청난 힘이야 탑은 물론이고, 주변의 땅까지 흔들리고 있어! <웃음> 개, 형태가 갖춰지고 있어요! 이건 아까의 콜렘인가요? 지금까지 싸운 것들과 반응은 같지만 순수한 에너지체 크기를 놓고 본다면 훨씬 큰... 하, 조심하세요! 뭔가 옵니다! 야! 로제! 정신 차려! <웃음> 모두 괜찮으신가요? 돌들이 공중에 떠있어 충격파 때문에 어지러질해 이건... 부유석이네요 방금 전에 충격으로 지면에서 분리되었어요 다만 강제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떠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공중에 있는 적은 막막하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해볼만해 이 녀석을 쓰러뜨려야 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모두 가자! 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아. 짙은 마기로군요 오랜 시간 거여 농축된 것 같은. 정보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마기라면 안에 군주급의 마족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진 마족이면 짐이 모를 리가 없거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없는 거야? 전혀 없도다. 마기 자체도 낯설 뿐더러 짐이 아닌 군주 중에 이런 기묘한 기운을 풍기는 녀석은 없었느니라 게다가 이 탑의 주인이 짐과 같이 힘을 잃고 봉인당한 군주라면 이 정도의 마기를 되찾았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다들 정진 앞에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웃음> 특별히 생명체처럼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때, 이브? 그게...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탑 내부의 생명체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 마치 탑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같은 모두 조심해! 공격? 기습인가? 바닥이며 벽에서 가시들이 솟고 있어요 어, 발을 디딜 곳이... 마법이라면 분명 시선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가시 때문에 보이질 않아 침착하세요! 우선은 가시를 제거해 싸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이대로 가다간 사이좋게 꿰뚫리겠는걸 끔... 끔찍한 소리 마세요! 치, 탑 바깥쪽에 있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걸? 강도도 훨씬 단단하고 말이지! 따다롭군요 적용되는 공격의 범위가 각 가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방심하다간 시엘의 말처럼 될지도? 그, 이번에도 농담인거지? 저도 가능한 농담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아이샤. 적을 등지고 싸우는 건 번거롭지만 이각도라면 작은 눈들에게 불시에 공격당하는 일은 없겠네 이 상태라면 곧 쓰러뜨릴 수 있겠어 에. 시엘. 어, 어 아까부터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은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먼저다 아, 아, 미안, 잠시 생각할 것이 어? 루, 뒤에! <웃음> 루! 어이, 무슨 짓이야? 너까지 중앙으로 가버리면 전 눈엔 너를 쫓아서, 너, 느... 저, 정님! 정! 다들 진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 모이면 집중 공격을 받을 뿐이다! 정, 괜찮나 살짝 스친 정도입니다. 싸우는 데는 문제 없어요. 무리하지 마! 곧 그쪽으로 합류할게! 걱정 마세요. 정님은 소녀가 지키겠습니다. 부탁해, 아아 누나. 가장 큰 녀석도 이걸로 잠잠해졌군. 정신없는 전투였네요. 수호자씨, 몸은 좀 어때요? 멀쩡해요! 대단한 상처도 아니었는걸요. 아라 누나가 고생이었죠. 소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크게 다치신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상태가 안 좋으면 꼭 말해줘야 해. 알겠지? 네. 고마워요, 엘서드 하. 아무튼 더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하구나 짐이 부족한 탓은 니가전 괜찮습니다 누님과 시엘 형도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이라도요 그리고 시엘 형의 마음도 알것 같아서요 만약 저였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사람이 위험해 보였다면 다른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아, 정 이상하네 분명 적을 처치했을 텐데 여전히 마귀가 감지되고 있어 무슨... 으악! 쓰러뜨린 게 아니었어? 여간 끈질긴 녀석이 아닌걸? 또 모습이 바뀌었잖아 아무래도 저 알맹이가 본체인 것 같아 이 공간에서 감지된 마귀의 근원지는 저녀석이었군요 이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군 우리가 해치운 건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건가 그대인씨? 괜찮나요? 뭘 그렇게 평온한 어조로 묻고 앉았냐? 멀쩡해 보이지만 예의상 물어봤어요. 안 일어나고 뭐해요? 공격해오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 어? 눈동자가 아직... 엘서드님 그... 어? 공격하지 않잖아? 어? 아까 박혀있던 벽의 틈새로 도망쳐버렸어요! 어서, 저 눈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 너머에 이 탑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있는 것 같군요. 뭐? 방금 전엔 녀석보다 더한 녀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이 탑이 하나의 유기체 같다고 설명했었죠? 탑의 구조와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그 기운의 중심이 되는 게 저곳입니다. 탑의 중심. 혹시 내가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도 그곳에 있는 걸까? 으으, 아까의 눈알 괴물이 막고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이분 말대로 공간이 있어. 이건 조금 전까지 저희가 있던 곳보다 훨씬 넓네요 탑의 주인이라는 분은 몸집이 큰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길 보라고. 저건... 사람?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상한 구체 안에 들어있잖아? 거기다 주위를 둘러싼 가시는 대체... 이 공간의 마귀가 너무 짙어서 저 안에 있는 자가 마족인지 다른 존재인지 구분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엘소드? 저 사람이 내게 계속 말을 걸었던 사람일지도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어 구해줘야 해 저자가 이 탑의 주인일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그 반대고요. 그래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는 겁니까? 응. 도와주고 싶어. 넌 정말 예상에서 빗겨나질 않는다니까. 뭐, 그 점이 엘소드다운 거지만. <웃음> 내 동생이지만 정말이지. 어? 저건? 어? 아까 도망쳤던 작은 눈? 어느 팀에 다이너모, 접근을 막아! 늦었어요! 이미! 그, 모두 괜찮아? 방금 그건 뭐였지? 폭발! 어마어마한 양의 마귀... 이게 정말 한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양이란 말이냐? 중앙에 있던 사람은? 잠깐! 모두 저길 봐라! 거대한... 인간? 정말 몸집이 크신 분이었군요! 일과 일이 만나서 천이 된 격이군 어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안에 있어. 뭐라고? 확실해. 저 안에 있어. 갇힌 곳이 아까의 구체에서 저 커다란 괴물로 바뀐 것뿐이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다는 거네. 모비, 레비, 준비하세요. 거친 싸움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도와줄 테니까.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건 탑을 둘러싼 골렘과 전투할 때 봤던 부유석이군요 하하!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음... 저기... 저 중앙 부분 말이야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은 아닌 거지? 나한테도 그렇게 보여 완전히 쓰러뜨린 게 아니었던 건가? 누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저건 마기로 몸이 덮여있는 것이니라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듯싶구나 이봐! 너... 괜찮은 거야? 엘소드, 조심해! <웃음> 저건... 크기는 작아졌지만 분명해 아까의 낫시야 원래 저자의 무기였다는 건가 어? 또 무언가가? 도망쳤던 눈이에요! 맙소사... 에이, 방금 눈알이 들어간 거야? 믿을 수 없군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힘이 저자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상충하는 힘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낫을 이루는 힘과 달리 저자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마기는 방출되었다가 흡수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힘이라도 크게 소진시킨다면 태화가 가능해질지도 몰라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게! 방출되는 힘 때문에 자네들이 마구 날아다니잖아! 바닥도 불안정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이상 여유부리긴 힘들 것 같네 모두 준비해! 온다! <웃음> 다들 무사해! <웃음> <웃음> 지게... 온몸이 만신창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웃음> 그럭저럭 무수한 것 같네요 그 녀석은 어디로 갔느냐? 돌더미 위에 서 있어 이 정도 충격으로는 어림없다는 건가? 진정해! 우린 너를 도와주고 싶어 가까이... 오지마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내게 말을 건 거지? 엘소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젠 쟨...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 주변의 자네가 저자의 근처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휘말릴 테니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너를 돕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널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줘. 태우겠어. 나를... 나를... 태워버리겠어! 뭐? 나를... 쓰러뜨려라! 위험해요, 엘소드! 어서, 이쪽으로 와! 쉘 형! 모두 들었지? 응 그런 말을 들어버린 이상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 두들겨서 제정신으로 되돌리는 건 이쪽 전문이니 말이야 소녀는 준비되었사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물론이다 이렇게 고생하게 한 녀석을 마음껏 칠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고생하게 한 값은 확실히 받아내겠어 조금 전과 기세가 달라졌어 좀더 강력하고 갈무리 된 기운 저쪽도 진심이라는 거겠지? 좋습니다 나소드의 힘 원하는 만큼 보여드리도록 하죠 천재 마법사 아이샤님이 실력 발휘할 시간이군 준비됐나요, 엘소드? 물론이지 가자! 움직임이 멈췄어 모,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잖아 저건 저자의 겉을 감싸고 있던 마귀다 마치 끝부터 타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로구나 저 정도의 마귀를 두르고도 버틸 수 있는 인간이라니 뭐가 됐든 평범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겠지 저게 본 모습인 걸까? 어? 쓰러졌구나 이봐! 괜찮은 거야? 이 바보야! 또 먼저 나서지 말라고! 엘소드, 잠시만요. 함부로 건드리면. <웃음> 엘소드, 손이. <웃음> 엄청나게 뜨거워. 이 사람, 괜찮은 걸까? 그렇게 두들겨댔는데,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때리다니, 조금 무서울 정도였어. 뭐, 뭐야! 벤투스님? 휴, 내가 조금 늦었지? 이래봬도 최대한 빨리 온다고 온 건데 말이야 길이 어찌나 험한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니까 너희,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어어, 어, 걔 건드리면 안돼또 데인다 벤투스가 여길 어떻게... 아니, 그 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럼 아주 잘 아는 사이지 그렇지? 시끄러워 부추기나 해 네네, 분부대로 하죠 정신을 차린 거야? 몸은 어때? 괜찮아? 로쏘 어? 끈질기게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잖아 내 이름은 로쏘다 그리고 불의 마스터인지 뭔지 아는 자리에 있었지 뭐, 뭐? 불의 마스터님? 아니, 그 어째서 마계에? 엘소드와 아인이 라녹스와 비슷한 느낌이라 했던 것도 납득이 가는군 골렘과 낫에서 느껴진 기운은 불의 엘의 기운이었구나 어째서 떠올리지 못했던 거지? 그렇게나 확실한 기운을 풍겼는데 어째서 불의 마스터가 마기에 있는 거지 그것도 마기를 칭칭 둘러감고 말이야 <웃음> 내가 네 녀석 질문에 굳이 대답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 뭐라고? 이 자식! 자자, 궁금한 건 알겠지만 보다시피 이 친구의 상태가 그리 좋진 않아서 말이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데려가도 될까? 아, 된다고? 고마워 으취. 자연스럽게 에드의 말을 넘겨버렸잖아 그런데 벤투스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참, 이거 봐아 레나 이건... 너희 다시 엘리오스로 돌아오는 건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구나 어, 어라...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다니 응?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 헨니를 공간으로 진입할 때는 마스터와 신녀들이 봉인의 틈을 만들어줬지만 돌아갈 때는 결계 너머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어려울 테니까요 <웃음> 이건 바람의 정령석이야 지니고 있으면 너희가 어디쯤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 에레탄 밑에 있는 봉인의 근처까지 오면 우리가 다시 틈을 만들어줄게 벤투스님은 이걸 전해주러 오신 거였군요 뭐, 그런 셈이지 겸사겸사 더 대단한 걸 주워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야 이거 참 그리운 상황이네 2년 만인가? 너도 변한 게 없구나 멍청아! 겨우 2년 만일 리가 없잖아 도대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어 먹은 거야? <웃음> 뭐, 그런 건 어떻든 상관없잖아? 잔소리 그만하고 쉬기나 해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지금 같이 돌아가겠어?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다크엘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들러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벌써 단서를 찾은 거야? 히야, 대단한데? 그럼 나와 로스는 먼저 엘리아 노드에 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다음에 보자고 거기 너 어? 어? 조심해라, 붉은눈의 주인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으니 바람처럼 가버리셨네요. 하 <웃음> 바람의 마스터답네. 자세한 건 나중에 데니프가 설명해 주겠지. 대충 정리되었으면 작은 장령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꾸나. 탑이 갑자기 무너져버려서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문제를 해결하다 못해 뿌리를 뽑았으니 오히려 배로 고마워해야 맞지 않겠느냐? 자, 어서 가자꾸나! 돌아오셨군요. 모두 무사하셨소 다행이에요. 오, 더 이상은 못 걷겠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짐은 잠시 누워야겠구나. 시엘, 머리를 받칠 만한 게 있느냐? <웃음> 내 무릎이라도 빌려줄까? <웃음> 온몸이 쑤시는군. 저, 정말 힘든 싸움을 하셨나 보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요. 음, 음. 저기 미안한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물론이죠. 편히 쉬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모두 일어나세요 아! 소, 소녀가 먹은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는... 어, 어, 어라? 꿈이었군요. 음, 어, 꿈이었군요 5분만... 안 돼, 이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지 얼마나 됐지? 대략 3시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보초를 섰나 보군 고맙다, 이부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웃음> 모두 일어나셨군요 미안, 많이 기다렸지? 전 괜찮아요 여러분이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이제 네피림 로드에게 상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쉬시는 동안 네피림 로드께 다크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받았어요 여기에 얼마 멀지 않은 장소에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요 <웃음> 생명의 은인이신 분들께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지치셨을 텐데 빨리 확인하고 쉬셔야죠 그래서 그 정보가 있다는 곳은 어디인데?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